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식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듯한 그런 느낌 여자의 직감이 맞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환승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애를 시작하고 한참 동안 지내오다 보면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 그런 권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면 요 서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신경을 서로에게 덜쓸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어떤 서운한 행동들을 해서 상대의 마음속에 알수 없는 응어리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내 상대의 표현과 행동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그걸 보는 나 역시도 예전 같지 않게 상대를 대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연인들이 권태기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권태기를 느꼈을 때 처음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좀 애정이 식은 걸까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가 그 생각이 깊어지면요 혹시 내 남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생겨서 나에게 저렇게 무심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애정이 식은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이 오게 되면 남자를 의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의심이 커지면요 자기가 생각했던 느낌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 남자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모두 부정적인 증거로 수집되고요 그렇게 결국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확신 쪽으로 기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을 들은 남자는요 분명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을 풀어주거나 나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나면 내 확신은 더 확고해져요. 그러면 난 상대에게 이별 통보를 할 거고요. 남자는 생각보다 쉽게 수긍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 단순히 남자가 마음이 식은 정도만 보여줬다면 여자의 직감이 발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마침 남자 주변에 여사친이라든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 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남자를 바람을 피우는 사람으로 혹은 환승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소홀하게 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사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잘 맞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생각해도 가끔 무서울 정도로 잘 맞더라고요. 물론 여자인 나는 요내 남자가 되게 좋은 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놈이 뒤로 나를 기만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는 해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기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자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는 걸 거고요 역시 저도 남자들 모두가 다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남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여자의 입장이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자의 직감이 정말 이렇게 잘 맞는다면요. 이 직감이 딱 드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이별을 하는 게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근데 정작 여자인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계시죠. 분명히 상대가 나한테 잘했던 그런 기억도 남아 있고요. 내 느낌이 되게 안 좋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나름 그 확인 작업을 명확히 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정말 당장 헤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직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사실 그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일 거예요. 또그 마음 안에는요. 내 직감이 틀리게 됐을 때내 남자를 내 실수로 인해서 놓치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일 거고요. 그래도 결국 내 남자가 환승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면 나는 최대한 그걸 빨리 확인해서 그 남자를 끊어내든가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단 말이죠.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분명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확인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확인도 못하고요. 확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에서 멈추는 일이 많거든요. 또 조금 마음이 여린 분들은 아닐 거야 라고 믿고만 계시면서 마음속으로 전전긍근 다 하시고 나중에 더큰 상처를 받게 돼서 두번 아픈 일을 겪으시거든요. 내 남자에게 내가 어떤 안 좋은 직감이 들었을 때요. 내 남자가 환승이 확실하구나. 바람피는게 확실하구나 라는 정도의 확신이 들 정도로 내가 분명히 상대에게 잘했다면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마음에 들게 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그와의 만남에서 항상 잘했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돌아보니까 그의 마음이 식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 때문에 빠르게 상대방이 바람 아니면 환승이구나 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직감이 자꾸 나를 찔러요 그럼 결국엔 또 나는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다면 잘해주지 못한 것만큼을 더 잘해보는 진실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다가 나중에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런 걸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난 그냥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끼로 좋은 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가 여전히 나에게 잘하지 않는다면 그가 나에게 진짜 잘할 마음이 없나 보죠.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그에게 한번 요구를 해보자고요. 혹은 물어보자고요. 너 다른 여자 생겼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두렵다면 나에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차 싶어서 나에게 잘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여자가 생겼다면 그때 나는 그를 버리면 되잖아요.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그를 구태여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라 절실함과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 그때 뒷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는 거죠 그때는 진짜 혼내줄 마음으로라도 편하게 뒷조사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가 너무 좋은데 그가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나는 그를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에 혈안돼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받고 싶은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걸 찾아내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순간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결국 무너지고 요내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나는 내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거예요 어차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 어차피 우리는 헤어질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내 불안한 직감 때문에 이 확인 작업을 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한 번쯤은 환승이별과 바람을 확인하는 작업의 순서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실수를 해서 이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될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의 나쁘고 못된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순간의 충격도 조금은 덜할 거예요. 아직 좋은 남자인지 쓰레기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물론 쓰레기라면 단호하게 버리셔야겠죠. 그때는 요 내가 환승이별을 당한 게 아니고요. 내가 쓰레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쓰레기를 치워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운아가 맞는 거겠죠. 내 쓰레기를 가져간 그녀가 저주를 받은 사람일 거라고요. 혹시라도 안 좋은 느낌이, 불안한 직감이 드신다면 요 의심을 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달라질 게 없다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의 순서를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